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삶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50대 초반까지는 제가 하는 일, 사업, 돈 음,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죠.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요첫 번째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아, 왜냐하면 요 우리가 이제 건강만 하다고 하면 김영석 교수님이 아시죠? 올해 104세 되셨죠? 제가 작년에 이분이 책을 몇권 냈는가 찾아봤더니 무려 4권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이분처럼 어, 건강하게 살아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또 풍요롭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 건강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쓰신 이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좋지 아니쌤. 임영빈이라는 분인데요 어, 잠깐 소개해 드려볼게요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료 후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노년내과 펠로를 거쳤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고령 친화병동 개설에 크게 기여하여 우수 의학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UCLA 그리고 스탠퍼드 의대로부터 임상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본인이 사회보다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아버지 임 대순 박사의 병원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돌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요임현빈 내과와 LA 연세 메디컬 클리닉에서 노년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이 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년기 건강 설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냥 나이 드는 대로 살면 세월이 나의 건강과 자율성을 아사간다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목표를 두고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현실적인 노년기 건강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책은요 노년기 삶의 건강의 근육을 위해서 근육, 마음, 약, 두뇌, 건강검진, 병원 또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 준비 이렇게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흔 세살 되신 남성분이 기억이 나요. 이, 이분하고 이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재산이 무려 70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으시겠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손사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니냐고 돈 많은 사람 아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장은 내 근육 사용법을 안다. 2장은요. 내 마음 사용법을 안다. 세 번째는 약 많이 드시죠? 저도 건강기능식품 한 대여섯 가지 먹고 있는데요. 내약 복용법을 안다. 네 번째는 내 두뇌 사용법을 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안다. 여섯 번째는 병원 사용법을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호 전 야구 선수가 이 책에 대해서 어쓴 부분이 있어요. 모나민 이국당에서 고생하며 몸 성한 것 없이 늙으신 한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이명빈 원장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눴던 날이 기억난다. 환자를 본인의 부모처럼 대하는 그의 모습에 문득 이런 분이 우리 부모님 곁에도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신 의사선생님을 내 옆에 바로 둘 수는 없지만 그분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내 옆에 두고 읽음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드신 고령자 부모를 두신 분 본인도 이제 50을 넘어서 노년층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세군데를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이 책의 저자가 내과 레지던트 시절에 무슨 과를 선택할까 막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노년내과 교수님의 진료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노년내과를 해겠다 라고 주저없이 결정하고 그 길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내과 레지던트 시절에는 매일 노인들을 상대하는 곳으로도 모자라 노년내과 전문의 훈련까지 받고 이과로 진학하는 선배나 전문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내과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이 교수님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한 외래 일반 내과 진료와 달리 30분 넘게 한 명의 신니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관리했다. 특히 그들의 가족이나 간병인과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진료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이노년내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근처에 이제 치과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분을 한번 뵙고 완전히 팬이 됐어요 그분이 요 환자의 아픈 이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어루만져줍니다 어, 이분은 이제 일단 그 환자가 오면 자신의 증상이 어떤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럼 이게 좀 지루하고 좀 쓸데없는 얘기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도 근데 인내를 가지고 정말 경청을 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르신들은 내이 통증도 얘기하지만 이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경청을 하고 나서 진찰하고 나서 환자에게 지금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또 이것은 어떻게 치료할 거고 얼마만에 나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좋아지시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분을 보면서 이 경청의 힘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이 경청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느껴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한 논문 있죠?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연구에 따르면 요 사람 간의 관계 질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년기가 돼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고립, 외로움입니다 어딜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사처럼 우리가 경청의 자세를 갖춘다고 하면 어딜 가든 환영을 받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년이 돼서도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5년간 꾸준히 근력운동을 하는 것과 또 반대로 근력운동 하지 않고 5년간 몸에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5년 뒤 누가 더 건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5년 동안 근력 운동만 한 사람, 또한 사람은 5년 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제 먹으면서 지낸 분. 5년 뒤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네, 답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답을 운동 근력 운동 아니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제 먹으면 더 건강한 거 아닌가? 이 쪽을 선택했는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뉴스 기사에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카피가 이겁니다. 하루 10분 하체운동 건강수명 5년 늘어난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치매 직전 노인들에게 4년간 해보니 절반이 정상인지능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근력운동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엉덩이와 다리 근육은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며 노년기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 때문에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온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근육 운동을 노년기 되어 매일 1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1년 정도 지나면 대체로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년 건강의 최대 복병 뭐죠? 네, 낙상사고죠. 네, 낙상사고가 줄고 사회참여활동은 늘어나 우울증도 예방된다고 말했다. 인생 후반의 낙천적 생활은 근육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요분 요즘 많이 나오죠. 책도 그뭐 100년 허리, 100년 목, 100년 운동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년기 근감소증은 노쇠를 촉진하며 근육이 없어지면 요노쇠가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신의 기능까지 떨어뜨린다. 과거에는 장수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게 목표인 시대가 됐다. 어, 척추와 간절이 아프지 않게 오래 살려면 무엇보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이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또 이런 비유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할까? 근력운동 할까? 어떤 게더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산책은 유산소운동이죠. 근데정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산소운동이 그냥 일상생활용품을 사는 거라면 이 근력운동은요. 명품을 사는 거라고 어, 비유를 했습니다. 근력운동이 건강수명을 연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 유산소운동도 좋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많이 떨어져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일반 생활용품을 사는 거라면 근력운동은 명품을 사는 것에 비유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력운동을 할때 근육에서 생성되는 마이오카인 단백질이 뇌와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전반적인 신체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뭐 무리하게 근력운동을 할 필요 없지만 이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근력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뭐 들어서 의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 이랬다 하는 정도. 이런 몇 가지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건강 수명을 5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세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탠보드 시니어 클릭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내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체장암, 투병 중에도 늘 감사하다는 말과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그분은 마지막으로 진료실을 찾았을 때도 닥터임, 잘 치료해줘서 참 고마워요 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했지만 얼마 후 아들에게서 어르신의 소촌 소식을 들었다 수많은 암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함께한 나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환한 미소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어, 저는 이제 직업상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 뭐 상담, 강연, 세미나 등등. 어, 제가 작년 한 해만 해도 한천명 이상은 만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누굴 만났는지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주 강하게 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 가을에 오셨던 분인데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상담 오셨는데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이제 상담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빠지는데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하다 보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주 기분 좋게 상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컨디션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분의 그 환한 미소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이 미소는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좋고 그 미소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소의 이점 7가지가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미소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준다 그래서 보다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 상태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요 기분 개선 미소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요 매력이 증가 당연하겠죠 미소 짓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는요 좋은 인간관계 미소는 인간관계에 매우 긍정적이다 더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버드 행복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 미소가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면역체계 강화. 미소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백혈구 생성을 증가시킨다. 여섯 번째는요. 통증 완화입니다. 미소는 신체의 자연진통제를 그 호르몬을 방출해서 신체의 불편함과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수명 연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미소나 웃음을 지을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면요. 하루에 20번 이상 미소를 짓는 성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의 미소나 웃음을 지을까요? 성인이 20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은요. 무려 400번 이상의 미소나 웃음을 지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찌 보면 젊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많이 미소 짓고 웃어서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 우리 아이들처럼 하루 400번 이상 미소 짓는 걸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나한테 좋고 내 미소를 보는 상대방한테도 그 에너지가 그 기분이 전염되기 때문에 미소만큼 돈안 들어가고 나한테 또 상대한테 줄수 있는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한 5가지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